뒷볼로 같이 운동해보실 거예요.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브릿지부터 하실 건데요. 발바닥을 공 가운데보단 살짝 앞쪽으로 놔주시고요. 그대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꼬리뼈부터 올라가실 거예요. 쭉 올라가세요. 시선 멀리 보시고요. 내쉬면서 가슴부터 천천히 다운. 이렇게 여섯 번할 거예요. 투, 쭉 올라가시고, 엔드, 후, 천천히 내려오세요. 엔드, 쓰드 후, 쭉, 귀엽게 멀리 하세요. 엉덩이랑 햄스트링의 느낌 이 있도록, 엔 후, 엔드, 쭉 올라가시고, 길게, 길게, 척추 마디마디 마디 이용하시면서 내려오세요. 후. 두번 더, n d 쭉 올라가시고요. 길게. 턱 부드럽게 해주세요. 다운, 후. 마지막이에요. and, two. 후. 쭉 올라갈게요. 쭉쭉쭉쭉쭉쭉쭉. a n 가슴부터 천천히 다운. 좋아요. 그대로 안숨 후. 자, 이제 햄스트링 컬을 하실 건데요. 브릿지로 올라가시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리, 두 다리 밀었다 땡겼다 10번씩 하실 거예요. 브릿지, 후 천천히 올라가시고 그 상태에서 밀었다 땡기는 거 10번 1 2 3 4 5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nine and ten 내쉬면서 가슴부터 쭉 스트레칭 한번 하실게요. 그대로 쭉후 스트레칭 하실 때는 꼭 호흡과 같이 반대 다리 후 최대한 무릎 길게 해주세요. 한번더 햄스트링 컬 반복하실 거예요. 브릿지로 준비.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쭉 올라가실게요. 후 쭉. 밀었다가 당기면서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스탑.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스트레칭, 후 다리 한 다리씩 쭉 무릎 길게 허벅지 뒷부분이 스트레칭 되시도록 가능하면 엉덩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 스트레칭 해주세요. 좋아요. 반대 다리도 후 최대한 엉덩이 바닥에 붙여 놓으시고 자, 그대로 이젠 두 다리를 포개서 크로스 시킨 상태에서요. 한 다리 파세데벨로 빼 하실 거예요. 짐볼의 가운데 두 다리 놓으시고 브릿지 위로 쭉 상태에서 여덟 번 파세데벨로 빼, 엔 내리면서 길게 전체 몸, 둘, 엔 발끝 머리끝 길게, 엔 셋, 엔 쭉, 엔 넷, 앤 골반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앤 다섯 엠쭉앤 여섯 앤쭉앤 일곱 앤 길게 마지막 여덟 앤쭉 그대로 가슴부터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 길게 유지하시면서 한숨 후 반대다리요. 똑같아요. 그대로 다리 길게 해서 브릿지 쭉. 파세데벨로 빼. 원 and, 길게 리칭하시고. 2, and, 길게, and, 3, and, 힙 많이 움직이지 않게 골반 유지. 포 and, 쭉, and, 5, and, 길게, and, 6, and, 쭉. and seven, and 쭉, last eight, and 길게 스탑,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오세요. 후 좋아요. 자 이제는 일어나셔서 공 위에 앉으셔서 우리 컬업 운동, 복근 운동 하실 거예요. 그대로 옆으로 쭉, 그렇죠. 그대로 공 가운데보다는 살짝 앞쪽에 앉으시는 거고요. 다리 너무 짧지 않게 다리 약간만 길게 앞으로 뻗어주세요. 그쵸. 다리 발바닥 내려놓으시고 그 상태로 컬업. 엔, 열 번, 엔, 투, 엔, 둘, 엔, 쓰리, 엔, n 엔, 포, 엔, 둘, 호흡하시면서 파이브, 엔, 둘, 엔, 식스, 엔, 둘 어깨 귀 멀리 세븐 엔둘엔 에잇 엔둘엔9엔둘엔10엔쭉 아치로 스트레칭 잠깐 하실 거예요. 호흡 방금 한 동작 한번더 반복하실 거예요. 발바닥 지그시 눌러주시고 좋아요. 준비 후 n 길게, and, two, and, two, and, a n n 앤 좋아요. 그렇지 쭉쭉쭉쭉 만약에 발바닥 미끄러지시면 미끄러지지 않는 매트나 벽에다 발 살짝 대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오블리크로 컬업 하실 거예요. 그대로 오른손이면 왼쪽 무릎, 왼손이면 오른쪽 무릎으로 가셔서 컬업. 흐, 열 번, 둘, 투 앤, 둘, 쓰리 M 어깨 기멀리, four M, two M, t 많이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2 w o M, seven M, two M, two M, t last ten M 좋아요. 반대, Who. M. two M, two t w M, two t M, t 4, o 시선 조금 더 멀리 볼게요. 5, i v e and, two, six, and two, seven. 힘들어 보이지 않게 어깨 기 멀리 쭉 and 개더 and nine a n last ten and 잠깐 쉬세요. 쭉 방금 하신 오블리크 크로스 컬업 한번더 반복하실 거예요. 조금의 반동 음, 많이 쓰지 않게 살짝씩만 최대한 반동 없이 하실게요. 준비 흐 앤드 아랫배 숙 앤드 쓰리 앤드 포앤 호흡하면서 파이브 앤 가슴 부드럽게 식스 앤드 세븐 앤드 에잇 앤드 나인 앤드 10 반대, and two, in 우후, 좋아요. 쭉, and two, o and three, two 4, and two, five and two, 6, and two, seven and two, 8, and two, 9, and two, 10, and 좋으세요. 그대로 쉬세요. 쭉 쭉쭉쭉쭉쭉쭉 쭉, 쭉, 쭉, 쭉, 스트레치 자 이번에는 그대로 플랭크처럼 엘보로 공에다가 대시고요 엘보로 롤링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살짝 팔꿈치를 밀었다가 복부쪽으로 팔꿈치 땡겨 오시는 요거 하실 거예요 무릎 다 피지 않고요 우리 플랭크 자세지만은 니 밴드로 하실게요. 좋아요. 앤, 후 앤, 후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 앤, 식스, 앤, 배, 그렇죠. 배쏙 집어넣으세요. 나인, 앤, 스톱 잠깐 쉴게요. 쭉, 후 귀엽게 멀리 하시고 배 밑으로 처지지 않게 허리 쏙 집어넣으실게요. 준비, 무릎 들어서 업. 준비 시작! 하나, 엔, 두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후, 엔, 후. 후. 후. 마지막 쭉, 엔, 그대로 내려놓고 쉬어요, 후. 자, 다음은 우리 플랭크 하실 건데요. 엘보로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팔다 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엘보로 그냥 할게요. 미끄러지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벽에다 대고 하셔도 괜찮아요. 준비, 30초 동안 버티는 거 좋아요. 허리가 밑으로 처지지 않게 배쑥 집어넣으시고요. 엉덩이 너무 처지지 않고 너무 산처럼 올라가지도 않게 판판하게 뒤꿈치가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지 않고요 뒤꿈치 계속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밀어내시면서 정수리도 계속 밀어내세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아주 좋으세요 그대로 쉴게요 흐... 한숨 쉬면서 자그 다음 동작 우리 레터럴 운동 하실 거예요 사이드로 상체에 이업하듯이 레터럴 플렉션 10번씩 하실 거예요몸 앞뒤로 흔들거리니까 밸런스 잡으시고 반동 쓰지 않아요. 그대로 상체 흉추로 최대한 플렉션. 엔. 그대로 준비 후 엔들 호흡 내셔도 되고요. 들이마셔도 돼요. 3m 시선멀리 4m 둘 정수리 길게 5m 둘 6m 둘7 길게 8쭉엔9쭉엔10 바로 다리 운동 들어가실 거예요 윗손 바닥 짚으시고요 그대로 핀다리 위로 업 다운 앤투 길게 쓰리 정수리 팔끝 길게 포둘 파이브 둘 식스 둘 세븐 둘 에잎 둘 나인 마지막 앤 그대로 한숨 후자 우리 다리 앞뒤로 롱드장 앤 스멀 후 쓰리 두포 two. Two. 발끝 길게 바이 쭉 몸통 흔들리지 않게 앤 좋아요 7 세븐 쭉 힘들어 보이지 않게 8m 2n 9m 2n then and 좋아요. 아이고. 엉덩이 당기는 느낌 오시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쉬지 않을 거예요. 반대쪽. 똑같이 레터럴 플렉션 상체부터 들어갑니다. 그 상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한손 유지하시고요. 중심 잘 잡으세요. 준비. 호흡 길게 하시면서 호 in 후앤 n d 쭉앤 n d 길게 쓰리 r e e 포 n 시선 멀리 보세요 파이 v e end s i 다리 무겁게 길게 좋아요 엠 n 에잇 eight 앤 라스트 앤 s 앤 그렇죠. 밑에 손짚고 윗다리 길게 up 다운 준비. 앤업 다운 앤 d 길게. t h 길게. f 길게. Five. a 복부 앤 주세요. 앤 n d two. s e and do, nine n d ten n 한숨 한번 후, 롱드장 들어가세요. 그대로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and, n and, 길게 and, t h r n d t n d 앞 a n 뒤 a n 앞 a n D, N, 발끝으로 반원을 그린다고 하고 생각하세요. N, 앞, 길게, D, N, 앞, N, 두번 더요. N, 인 N, 길게 몸통 흔들리지 않게, N, 좋아요. 그대로, D, 자, 배에 공대시고 우리 쿼드라 패드 동작으로 엎드리신 상태. 그대로 무릎 대시고 한 다리 뒤로 쭉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뼈까지 길게 하시고요. 힙 n 스텐션 싱글 렉 위로 업앤 다운 앤투앤 다운 앤 쓰리 앤둘포앤 길게 앤 파이브 길게 식 길게 세븐 앤 머리부터 발끝 e i g n 무릎 피세요. n n n 무릎 쭉, and, ten, n 자, 뒤에도 롱드장 할 거예요. 사이드 투 사이드 들었다가 반대쪽, 반대쪽 사이드, t and, two, n d three, n d two, n d four, n d two, n five, n two, and, a n 둘 N, 세븐 N, 둘 N, 에잇, N, 둘 N, 나홉 N, 둘 N, 텐, N 좋아요 그대로 후 반대 다리 힙익스텐션 들어가세요 준비 둘업 N, 다운 N, 둘 N, 다운 N, 쓰리 발끝 길게 4 o u r m two m five m t m six m t o m s n m e m t m nine p 길게 한숨 후자 사이드 투 사이드 발끝으로 원 그리면서 매트 끝에서 반대 끝으로 t 침착하게 two, and, three, a two, a four, a two, a five, a two, and, six, and, two, and, seven, 길게, eight, a n 두 번만 더, and, nine, a last, two, e n a 좋아요. 그대로 아기 자세 스트레치를 들 아주 잘 하셨어요. 공 살짝 옆으로 치워주시고 앞바다리나 나비 자세로 정면 보고 앉아주실 거예요. 주루루룩 좋아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하실게요. 필요하시면 다리 스트레칭 덧붙이셔도 되고요. 저희 어깨 스트레칭 들어가실 거예요. 두손 어깨 그대로 앞에서 뒤로 서클 네번 호흡 and 죽 a 길게 어깨 귀 멀리 3, 2 and 4 and reverse i 죽 a 둘엔업엔둘엔 라스트 엔 좋아요 두손 가슴 앞 코끝으로 원 그리면서 넥서클 쭉 들이마시고 후한 번씩 더쭉둘 반대쪽 업둘 앤 업, 앤드 그대로 한숨, 후 앞으로 쭈루루루루루 가슴 닿기로 끝내실게요. 그대로 후 잘하셨어요.